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요 구독자 50만명 기념 Q&A를 할겁니다. 아 여러분 드디어 구독자 50만명에 달성을 했습니다. 진짜 감사드려요 여러분.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한번 언급을 했었죠. 구독자 50만대 Q&A를 다시 한번더 한다고. 제가 3만명 때 Q&A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. 감기 무량합니다. 오늘 저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Q&A 질문을 받았었죠 그거를 읽으면서 대답을 해드릴 건데 중복되는 질문들은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나머지 이제 하나하나씩 빠르게 어 읽으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신쿵님 실제 이름이 뭔가요? 물음표 물음표 궁금 실제 이름은 김신도입니다 믿을 신의 길토 해가지고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? 어, 저는, 어, 좀 귀여운 걸 좋아해요. 귀여우신 분. 50만 달성했을 때 기분은 어땠었나요? 어, 일단 제가 막 되기 전에 계속 막 캡쳐를, 캡쳐를 막 했어요. 언제 50만이 딱 되지, 되지 하면서 딱 되는 순간을 놓치고 50만 10에서 딱 캡쳐를 했는데, 어, 조금, 울먹울먹했어요. 왜냐면은 제가 어 2017년 어 1월 정도부터 유튜브를 어 전주 내려가면서 하면서 처음에 10만 명도 이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50만이라는 큰 숫자가 딱 있으니까 좀 감개무량합니다. 네. 하루에 몇 칼로리 섭취해요? 어 저는 한 끼를 이렇게 촬영하면서 먹으면 은 대략 계산을 해보면 4,000 칼로리는 그냥 훌쩍 넘어버려요. 제기초대사량이 1,500 얼마였나?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죠. 그리고 가장 많았던 것 중에 살안 찌는 비결, 운동을 무엇을 하나요? 왜 살이 안 찌나요? 이 중복 질문이 많은데요 제가 일단 헬스장을 1년을 끊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PT도 받는 걸 어,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, PT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총한 60회 정도 끊었고요 처음에 20회 하고 또 40회를 추가로 끊었어요 근데 요즘 좀못 나가고 있죠 그래서 쌤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, 살이 떴다 막 싶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굶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, 안 좋은 방법으로 살을 빼지 마시고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저는 너무 게을러가지고 살을 빨리 빼야 돼한 번은 굶어요 그리고 보통 촬영할 때한 끼를 먹습니다 진짜 많이 먹을 때두끼세끼 끼 먹은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<웃음> 유튜브 하게 된 계기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뭐 추천으로 하셨나요 이것도 중복 질문이 꽤 많은데 유튜브를 어,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원래 제가 페이스북에 요리 영상 이런 거를 올렸다가 이제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넘어왔어요 왜냐면 제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유튜브를 하고 있고 저보다 한 1,2년 먼저 시작해가지고 벌써 엄청나게 성장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후회가 되는데 진작에 넘어올걸 주변에 이제 유튜브를 계속 시작을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? 나는 유튜브 막 이렇게 전문 장비로 막 촬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뭐 아니면은 진짜 옛날 디카 이런 걸로 촬영을 했어가지고 막 막막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못하고 있다가 아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진짜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거뭐 집이나 이런 거다 정리를 하고 전주를 내려와가지고 무턱대고 알바, 3개월 동안 맥도날드 알바를 하면서, 한, 그때 200 얼마를 모았었나? 그 모은 거를, 카메라, 조명, 뭐, 주방, 어, 뭐, 이런 요리, 도구들, 막, 이런 거 사는데 다 올인을 했어요. 그때 200 조금 넘게 들어갔는데, 진짜, 있는 전 재산을 올인을 해서,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지금도 제, 그, 첫 영상을 보면은, 쑥스러워요. 그때는 막 진짜 영상도 어두컴컴해가지고 이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점차점차 점차 성장해 나갔습니다. 음식 드실 때 빨리 먹는 것 같은데 안 체하세요? 어 저는 체했다는 거를 어, 경험한 게한 어, 다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때까지 살면서 지금 23년을 살면서 근데 최근에 체한 적은 없고요. 다 어 미성년자 때 주로 많이 채했고 근래에 들어서 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시청자분들의 충고 댓글을 보고 참고하여 영상을 찍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시나요? 네,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, 여러분. 여러분들이 어, 달아주신 피드백을 진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요. 그게 진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진짜 큰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. 제 영상을 제가 보면은 부족한 점을 못 느낄 때도 있고 다방면에 여러 시선들로 이제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이 어, 남녀노소 다양하시니까 제가 어, 못 느꼈던 단점 고칠 점들을 어,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니까 아 이건 고쳐야 되겠다 어, 뭐 이건 잘못됐다 댓글들로 이렇게 제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가장 큰게 혐아 중이 제가 좀 심한 편이었는데 혐아 어, 중하고 그 다음에 쩝쩝거림 옛날에 진짜 심했어요 근데 지, 요 근래에 들어서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하잖아요 옛날보단 아니지만 어 요즘 좀 심해졌네 라고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시 고치려고 뭐 노력 중이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어 습관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팬미팅 할 생각 있으신가요? 팬미팅은 언제 하나요? 제가 또 50만때 Q&A와 팬미팅을 같이 이제 한다고 했었죠 지금 팬미팅 할 장소랑 뭐 이런 건다 정해졌고요 이제 날짜하고 제가 팬미팅 때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쿵님 왜 초심 잃었어요? 음... 죄송합니다 <웃음>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변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초심을 잃었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더 빨리 그거를 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성을 1년차고 있습니다 <웃음> 죄송해요 먹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? 어, 제가 어, 2년 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제가 그냥 요리하는 거예요 목방 먹방, 그냥 먹방만 한 거는 진짜 거의 없어요 요리를 직접 하면서 이제 뒤에 먹는 걸 원래 조금 넣었어요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? 처음에 그때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사탕수수 그때 어, 먹방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실패를 했어요. 왜냐면은 겉에 껍질을 까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때 촬영을 접고 다음날 촬영을 하자 했는데 이제 촬영 준비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? 배고픈데 편의점 가가지고 어, 먹는 거 한번 찍어볼까?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네, 편의점 먹방부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먹방을 좀 자주 했다가 요즘은 먹방을 주로 하는 것 같아서 어, 제 자신에도 반성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먹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커뮤니티 댓글에 달린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전 나이가 있는 줌마 팬이다 보니 부끄럽네요. 혹시 폐가 되면 신쿵님 팬안 하겠습니다. 죄송해요.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 진짜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. 나이가 뭐 무슨 상관이 있고 그러겠습니까? 저를 좋아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런 생각을 들게 해드려서 오히려 제가... 약간 죄송..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네. 전혀!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되겠죠? 그러면은 이제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제 보이는 질문들을 그냥 싹다 빨리빨리 빨리 읽어볼게요 형제나 남매 계시나요? 저 남동생 한명 있습니다 어느 소속사인가요? 지금 트레저헌터입니다 유튜브를 언제부터 시작했나요? 아까 말씀드렸죠 집에 혼자 사시나요? 아니요 저 룸에 있습니다 여친 있나요? 없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? 없어요 <웃음> 없었어요? <웃음> 없었어요?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<웃음> 아니 없어요 그냥 연애 몇번 해봤어요? 어... 세번 정도요? 성인 되고 나서 한 달에 영상 비용 제외하고 용돈 얼마나 쓰시나요? 저 식비에 되게 많이 들어가요 식비에 보통 한 달에 2, 3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먹는 것만 줄여도 배달음식만 줄여도 살만할 거예요 요리를 전공한 건가요? 고등학교 조리과를 나왔습니다 고등학생 때혈액형 뭔가요? B형이요 키는 몇인가요? 저 170.몇몇몇이고요 어, 컨디션 좋을 땐 171.몇몇몇입니다 신발 신으면 180이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은 어, 뷰티도 조금 관심이 많아가지고 뷰티 채널을 새로 팠죠. 이 채널인데 어, 여러분 다들 아시죠? 구독하셨죠? 매일 편의점 가서 밥 먹어요. 어 편의점을 갈 때는 어, 촬영할 때랑 그다음에 어, 술 취해가지고 혼자 막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 와요. 그럴 때는 아니면 진짜 뭐 신제품이나 나왔을 때어 이거 궁금한다 했을 때어 그거 외에는 편의점에서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. 컵라면 몇 개까지 먹어보셨나요? 어그 작은 거 말고 그냥 보통 그큰 걸로 했을 때는 한세 개? 비빔라면은 근데 좀 많이 먹어요. 한, 네, 다섯 개. 신쿵님은 강아지파 아니면 고양이파? 어, 저는, 어, 강아지파입니다. 저는 대형견을 좋아해요. 요즘 빠진 게. 레브라도리트 리버인데, 어, 그 유튜버 채널 중에 소녀의 행성이 있거든요. 거기에서 음. 소녀를 너무 좋아해요, 저는. 언제부터 요리에 관심이 생기셨나요? 저는 어 초등학생 때부터 요리사가 꿈이었어요. 그래서 그 장래희망에다가 요리사를 적어냈었죠. 초등학생 때부터. 게임 잘하세요. 저 게임 진짜 못해요. 예전 Q&A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게임을 못해가지고 안 하는 겁니다. 네. 화장빨인가요? 네 맞아요. 저 화장빨 엄청 심해요. 전후 차이가 진짜 너무 심한데 제그 메이크업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네 저는 화장빨이 너무 심합니다 인스타 하나요? 네 인스타 합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짝대기하고 SINCOK 신쿡입니다 그냥 한국어로 싱쿡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인스타 팔로우도 많이 해주세요 그동안 먹방 찍으셨을 때 가장 맛있었던 건 무엇인가요? 제가 항상 어,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그냥 지금 어, 이 순간에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렌즈가 뭔가 저 렌즈를 안 껴요 거의 촬영할 때 빼고는 어 그래서 어 가장 많이 썼다는 거는 제가 옛날에 하드렌즈 그거 껴가지고 그거를 제일 많이 썼었죠 여친 생기면 커플 채널 만들 겁니까? 아니면 비밀 연애 할 겁니까? 아마도 비밀 연애를 하지 않을까요? 근데 연애를 해야 뭐 비밀 연애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쵸? 없었어요? 아니 없어요 슬퍼지네 갑자기 매운 거 좋아하세요? 네, 엄청 좋아해요. 저 좋아해요? 여러분들, 사랑합니다. 휴대폰 뭐 쓰시나요? 저그 아이폰 10X 그거 쓰고 있습니다. 화장품 어디서 사시나요? 저 올리브영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. 아니면 저 로드샷? 저 비싼 거는 못 사요. 제가 아직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. 신쿵님이 생각하는 신쿵님의 매력은? 음, 어, 나이에. 비에서 약간 애같은 그런 느낌? <웃음> 아무 스케줄 없을 때 하는 일 어.. 빈둥빈둥 거리면서 집에서 누워서 어, 잠을 자고요 드라마를 보고요 요즘 잠을 너무 많이 잔것같아 열심히 일을 하자 왜 이렇게 말랐어요? 저 진짜 하나도 안 말랐어요 여러분 이뭔 개소리야! 뱃살이 진짜 장난이 아닌데 하얀거지뭐 제가 이걸 뭐, 보여 드릴 수는 없고요 자, 만약에 뭐 전신으로 영상을 찍거나 막 이럴 때는 저 진짜 배에 항상 힘주고 다닙니다, 여러분. 진짜 영상에 속지 마세요, 여러분. 저 엄청, 막, 음, 뱃살이 엄청 많아요. 하얀 거짓말. 아기는 따뿅. 어떻게 생기다요 <웃음> 어, 어, 저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같은데? 그 복원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네, 복원 시간에 어, 기억 다 나시죠? 형은 외국인 시청자가 왜 갑자기 많아진 거야? 아직도 이해가 안된 저도 그게 신기해요 어느 순간부터 제그 댓글에 한국 분들이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,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여러분 사랑합니다 누구세요? 어저 신쿡입니다 닉네임의 뜻이요? 어다 아실 줄 알았는데 어 분명히 김신도 할때신이고요 요리할 때 쿡자 해가지고 신쿡입니다 주로 화장품 뭐 쓰세요? 어제 신쿡 이채널 뷰티 채널을 가시면 제 데일리 메이크업들이 쭈쭈쭈쭈쭈쭈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알수 있어요 여러분 왜 새벽에 편의점 먹방하세요? 어 새벽에 되면 원래 더 배고프지 않으신가요? 저만 그런가요? 하루 종일 굶다가 아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다가 뭐... 못 참아가지고 이제 먹으러 갈 때가 새벽이에요. 영상을 제작하다가 현타 오신 적이 있나요? 와 최근에도 현타가 몇번 왔었는데요. 그러니까 영상을 편집하면서 아이 영상 너무 노잼인데 어떡하지? 라는 어 상황이 들이닥칠 때는 진짜 현타가 와요 요리 자격증 어떤 거 있으세요? 한식, 양식, 중식, 일식, 제과, 조, 조, 총 6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Q&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만 몇 시까지 답변 드린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궁금증이 풀리셨나요? 더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또 차차 알아가면 되니까요 너무 한 번에 다 알면 재미없죠? <웃음>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<웃음>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구독자 50만 어,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신쿡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<웃음>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